만아본적이 없는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이한번 해서 팔고 <웃음> 이거는 이제세 가지 갖고 있다가 음, 다른 에빠지어 니 우리 개 말랐어. 이가못지어서안붙다는것같야이 제대로 못한는것 같아요. 이 문양을 15, 어떻그나주에 w b 아 n a p e t i <웃음> numéro à soixante-huit est appelé au i e p r i e n r e g i s t n o i n on, v t h n o k